자, 라인전 문제점. 매전 그리고 종후반 운영. 그리고 왜 졌는가 이렇게 이어지겠죠 케일 같은 경우는 라인을 당겨주면 알아서 죽어요 라인전이 약한 챔퍼들은 팁인데 라인을 당겨주면 은갱 위협도 커지고 그리고 딜교를 했을 때그 딜을 넣을 수 있는 동선이 길어져요 예를 들어 여기서 싸우면 은 여기까지 동선이 얼마 안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물렸으면 여기까지 쭉 걸어와야 되잖아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위험해지거든 그래서 라인을 당겨주면 쉽게 다있습니다 그리고 팁인데, i 예, 케일은 생각보다 빡세요. 이렇게 먼저 치면 안 되고, 땡겨야 돼. 그러니까 막타만 먹으면 땡겨야 돼. 다이브 칠게 아니라면땡기셔야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근데 왜이겨게냐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근데 케일은 언제 들어가면 되냐면 3렙부터 2렙에 들어간다고 해서 케일이 죽지 않더라고 어. 오히려 미니언이 더 아파 케일때다보면 미니언, 미니언이 나 때리는디 더 아파 3렙 뺏겼죠 라인 땡기고 와드 박으러 가는것 같으니까 와드 박았다는데 쩌킹 정도는 해주면 좋고요 포션 먹어주고 포션 이 먹었네 자 이제 여기 여기서 여기서 라인이 포탑에 박힐 때, 박힐 때, 이 라인이 크게 가가지고 라인이 박힐 거거든요? 이 타이밍에 케일이 도벽 뜯으려고 할 거야. 이 타이밍이 제일 위험한 타이밍이거든, 케일한테는. 이, 이 타이밍에 들어가면 됐죠? 그래 아마 잡을 거예요. 아, 놓쳤네, 플래시. 아, 너무 쫄아있다. 그러니까 클레드가 스카르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케일이 그 상태의 클레드를 잡을 수 있는 딜이 없잖아? 그 말은 뭐다? 내가 들어가도 절대 죽을 일이 없다는 거잖아. 다시 탈 때까지. 다시 탈수 있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예 플시 없는 거 그냥 따라가면 되죠. 아 근데 밀어버리네 일로 이런 못 잡지 큐 질러도. 이런 건 약간 근데 클레더 타이밍 놓쳤어. 먼저 들어갔으면은 먼저 들어가고 그큐 땡겨오면서 히, 히카린 붙어가지고 레드 묻히면은 잡을, 수 있,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놓쳤다 찐거 좀아쉽다그밀고 좀 그래,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방금, 봐봐. 이게 아무리 클레더 개피어도, 그러니까 스칼이 너무 개피어도, 이 W만 잘 장전하고 있으면은, 예. 근데, 그리고, 최후의 저항을 드세요. 이거 저항 들었으면은 피한칸더 까였거든. 여기까지 까였거든, 여기. 여기까지 까였는데, 좀 아쉽다. 저항을 드세요, 저항. 일격 말고. 방금 일격 효과를 하나도 못받았어 저항 드세요, 저항. 도왕 들면 방금 10, 데미지 10%가 더 들어가는거에요 거의 아 Q 못맞춘거 너무.. 아.. 죽나? 아죽진 않겠다 예? 아.. 잡았으니까 이득이야 이득이야 괜찮아 근데 K랑 이렇게 맞다이.. 뭐야 더블 K고 하면은 손해긴 한데? 솔직히 좀.. 라인 오는거 잘 관리 잘하네 이렇게, 케일 풀업 쓸 때는 W클 맞춰가지고, 궁을한번 질러도 줘 좋아. 있구나. 그렇지. 잘했네. 이거 이게 개이득 봐요, 무조건. 이거 다음엔 무조건 다이브 각이잖아. 그죠? 이 상태에서 궁 쓰면 케일이 죽거든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죠? 이거 라인 밀어주지 말고, 라인을 붙여. 이런 걸 밀어주지 말고요. 라인을 붙이다가, 봐봐. 딜교를 정말 잘하면 이 점이 뭐냐면, 라인을 당기고 딜교를 자잖아? 그러면은 상대는 이 CS를 먹으러 못하요 근처도 못하요 왜? 클레드가 공수면 죽으니까 그러면 이 라인을 굳이 밀어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여기 근처도 못하 어차피 밀어주면 얘 입장에서는 땡큐야 받아먹지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막타만 치면서 막타만 치면서 라인 유지하다가 그 라인이 풀리면은 정말 천천히 크게 몰아가지고 다이브를 치러 가야돼요 그렇게 했으면은 탑이 터졌죠 지금 근데 이거 너무 순진하게 밀어줬다 그냥 어 근데 이렇게 잡는다면? 아 근데 이거 왔어 이거 둘다 돼요. 둘다 돼. 아이제나한어 됐어, 됐어. 이거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떨어져서 평, 평, 퓨. 아. 퓨. 아 됐어. 나이스. 아대쉬 까비. 아이고 했으면 잡아. 대쉬아 대시 대쉬 맞췄으면 잡았는데. 깨비. 그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 팁 드리면은 스칼에서 스칼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타잖아. 그러면은. 보통 한 명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한번더 해봐. 정글까지.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뒤에 판단이 괜찮아요. 어차피 나는 1대1 해서 한 명을 데려가는 거 최소, 최소 본전이야. 이거 되죠? 이거 이깁니다. 클랜드가 쉽게 이겨요. 큐 저만 있나요? 없죠. 큐 나이스. 집가요저 이건 이 상태로 집 가시면 돼요. 라인. 라인 딱 봤을 때, 라인 위치가 반반이야. 근데, 우리 팀 미니언 피가 더 적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얘네들 먼저 정리하겠지. 그래서, 이거 사실 밀, 밀 필요가 없어요. 밀면은, 이게 어떻게 하냐면, 케이다 받아먹고, 케이다 받아먹고, 어, 근데 밀려도다 밀고 집에 가네. 신기하게. 아니, 텔쓴거좀 아깝다. 이거 텔쓸 이유 없었는데. 이것도, 스펠 하나 낭비했어, 지금. 봐봐. 라인 밀었잖아요. 어? 자, 이 상황에서 보자. 상대 미니언이 봐봐. 뭉쳐서 오고 있고 우리 미니언이 상대 쪽에 더 가까워. 여기서 테를 안 탔다고 했을 때 이쯤에서 만났잖아. 여기. 이 부분에서 만나면은 이게 점점 라인이 당겨지거든요. 일로 오거든. 그러면은 클레드가 만약에 테를 안 쓰고 복귀할 때이 라인들이 아무리 케일이 빨리 밀어도 여기서는 받아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한두 발이 놓치더라도. 그러면 테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 한, 지금 C.S 한두 마리 더 먹자고 테를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과 결과적으로. 혹은 이제 뭐 위정글에서 싸움났으면 탔어야 되는데 위정글 싸움 난 것도 아니야. 그래서 결국 라인전 한두 마리 더 먹겠자고 이 66분짜리 스펠을 써버린 거야. 그리고 막상 타서 할게 없잖아요. 뭐할 거야? 할게 없죠. 그죠? 이럴바에는 이제 테를 아끼는 거지. 테를 아끼고 차라리 바텀을 타던가 미드를 타던가 아니면 탑에서 갱을 실수 당했을 때 타던가. 그래서 방금 이 텔은 진짜, 차라리 이 텔은 거의, 엄 그냥, 진짜 그냥, 땅에다가 박아준 거야. 아빠 형님 어서 오세요. 땅에다 박아준 거예요. 그냥, 예, 박아준 겁니다. 죠 그래도 저만 이용해서 잡았죠? 이런 거 그냥 쭉쭉 밀시면 돼요. 이거, 이런 거밀 때, 텔을 재세요. 이 텔을, 케일이 텔을 언제 썼는지 지금 아마 이 상태에서 몰랐을 거야. 케일이 텔을 언제쯤, 어, 있는지 없는지가 구분이 되면은 포탑 방패를 얼마나 먹을지가 계산이 되죠. 잖 하염없이 까고 있는데 갑자기 트탈 타가지고, 어? 안 그래도 스카떠 올려서 이 속이 들린데 비물려가지고 집못 가게 되면 라인 누수가 생기거든. 근데 이런 건 너무 좋죠 이런 건 너무 너무 나이스. 자 스탑. 여기서 봅시다. 40, 1 클레드 40. 1돈 차이 한 2천 나겠고 2천 나고 딱 맞죠? 그리고 정글 반반 미드. 다이애나 유리 바텀 압살 게임 거의 이겼는데 이 상태에서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봐봐 거드라가 나, 내가 선 거드라를 가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선 거드라를 가는 이유는 다이브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정말 정말 다이브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거드라가 거드라 콤보에 반응 못하고 대부분 죽거든 데미지가 워낙 세가지고 저마리포는뭐 취향에 따라 들어도 나쁘진 않아. 근데 좀 답답한 느낌은 있지. 다이브를 위해서 이게 가는 거예요. 거드라 같은 경우는 이 스플래시 데미지 때문에 라인 관리가 어렵단 말이야. 무조건 밀게 된단 말이야. 그럼 밀고 상대 정글을 들어가던가 아니면 다이브를 치던가 둘 중에 하나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어요. 근데 티암에서 안 가고 이제 불클을 가게 되면 라인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지만 대신 라인 클리어가 힘들죠. 그러니까 라인 클리어가 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드라를 갈지 아니면 라인 클리어가 힘들지만 조금 더 라인 관리를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불크를 갈지 땡길 때 땡길 수 있는 그차인데 내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 얘 k 1랩 궁쿨이 1 4 4초예요 그럼 무슨 소리야? 얘 궁을 한번 빼잖아? 궁을 어떻게 한번 빼면은 그때부터 그냥 무조건 다이브가 가능해요. 원콤이거든 그래서 라인을 크게 몰아서 에? 라인을 천천히 천천히 확 밀어주지 말고 천천히 몰아서 저만 있을 때 상대의 정글 미드 보이니까 이제, 이제 여기서 확 미는거지 다음 라인과 합쳤을때 여기서 한번 궁 빼려고 해야 돼, 궁 빼려고. 궁만 빼면 돼, 궁만. 그쵸? 궁 빼겠죠? 그리고 이제 안치면 그만이지. 그렇지. 잘했어. 완전, 완전 좋아, 이런 게.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케일은 그냥 궁 맞으면 뒤져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궁써 죽어 이 상태에서 클레드가 궁 써도 저거 케일 죽습니다. 왜 궁이 없어? 그냥 궁 박으시면 되죠? 뺐다가, 뺐다가, 좀 뺐다가. 궁 개수 좀 많이 받아야지. 그래도 나이스 이게 궁도 거리 비례 데미지와 거리 비례 방어막이 있, 있기 때문에 한 이쯤에서 박았어도 좋지 않았을까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좋아요 근데 캐리있죠 캐리 이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을안 아, 쓰네요 캐리 있는데 안 쓰네요 자 이제 1차 밀었어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준비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메모해 두세요 1차를 밀잖아 그럼 핑화랑 그 렌즈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렌즈 토템이랑 이 렌즈 토템과 연재 렌즈와 핑어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일단 일단 가고 보세요 가고 한번 마음에 들때 써봐 그러면은 정말 티어잘 오릅니다 예 집을 갔다 오면서 이 밀고 집을 가겠죠 예. 우리 정글 전력 먹고 그리고 딱 그리고 차, 1차를 밀었어 근데 다른 라인에서 라인전을 아직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친구가 케일이 라인을 밀어서 다시 포탑에 박을 때까지는 클레드가 할게 많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 그럴 때 용을 봐도 좋고, 아니면 바텀에 궁을 써도 좋고, 아니면 미드 가서 꼬장 부려도 좋고, 아니면 상대 정글 들어가서 카정을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세개딱 메모해도 상대 정글 카정 할지, 아니면 미드를, 미드나 바텀을 찌를지, 아니면 용을 먹을지. 세개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그걸 하다가 이제 케일이 다 밀어가지고 한 이쯤 왔을 때 뛰어서 올라가서 먹으면은 CS 한 두세 개놓 치고 다 먹을 수 있거든. 자, 그래서 플레은 어디로 가지 보죠 일단 탑으로 가지 않고 전력소환하는데 어, 우리 정글 먹을 때가 아니지 그렇지. 우리 정글 먹을 때가 아니라 상대 정글 먹던가 아니면 라인을 확 밀어넣던가 지금부터 시간 잘 써야 돼요 이렇게 탑으로 올라갔으면 라인을 한번더확확 확 밀어넣고 근데 어느새 좀 비어졌네 PK랑 부비비하지 말고 이걸 라인에 밀어넣고 여기서 이미 여기서 정글 털고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블루도 먹어요 예다 네, 먹어도 다먹을 거예요 터니죠 라인전 이긴 자의 특권이에요 특권 나이스킬밀었으이 이거 또 밀어 밀어서 킬테을 빼면 좋아요 어 너무 완벽해 지금 탑으로서 할수 있는 건다 하고 있어. 대신에 여기서 염두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제약 골드가 700원이잖아? 그러면 원 골드까지 해가지고 1000원짜리란 말이야. 이 1000원짜리가 이즈나, 야수어나, 세주나, 케일이든, 누구한테 들어가도 얘네들은 성장력이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야. 1000원이면 3킬이거든. 게다가 레벨도 12레벨이야, 혼자. 어? 이제 지금 다이애나가 10레벨인데, 클레드가 12레벨이에요. 그럼 이 레벨과 돈이 만약에 이즈 리얼이다. 어? 야수어나, 세주 아니나 케일한테 들어간다? 끔찍하거든? 죽지 말아야 돼요. 팀이 다 죽어도, 형님은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스탑을 밀면은 아마 텔을 쓸 거예요. 안 쓰나요? 안 쓰네. 또 밀어. 아, 좋아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도망가야죠. 죽으면 안 돼. 죽,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아. 와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제 클났어 이제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야 여기서 좀 이거 좀 크다 천 원이 누구한테 들어갔어 야소 야수어. 그럼 야소가 431로 보여도 6 3이 되면 6 3 되면서 확 떡상하는 거거든 천 원이면 솔직히 막말로 cs 한 줄만 먹어도 시간까지 합치면 df가 확 나오거든 여기서 한번 크게 던졌다 절대 천원짜리를 넘겨줬으면 안 된다 절대 죽었으면 안 됐죠 맞아요 맞 미안 미안 여기고 비벼졌네 벌써 탑 여기서 벌써 많이 비벼졌습니다 이미 정글은 밀리고 미드도 밀리고 원딜은 반반이고 서포트 좀 많이 먹긴는 탑이 확 이기고 있네 탑이 없어졌죠 하... 이럴때 에이제자 이럴때 자유 막말로 개 망했습니다 진짜 똥 쌌어요 그래서 쌌어요 지금 완전 퍽어요 이제 반반이야 거의 탑밖에 이기는 거 잡았어 그 말은 뭐다? 탑은 아직 이기고 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 클레드한테 클레드가 잘하면 이길 수 있다는 래예요 근데 이 클레드가 미드를 가서 미드를 밀어야 하느냐 no, no. 이럴 때 상대의 탑을 내가 개치졌는데 개가 아직 좀나 불구 상태야 그러면은 개가 라인에 잡혀있을 때 그러니까 개가 라인을 밀어넣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하던가 아니면 개를 더 죽이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걔가 다 만나는데 한 번, 한 번, 에? 아니 이거 실화니까 그래 봐봐 스칼 평타 카이팅이 쉬운게 아니라니까 스칼 평타 카이팅이 쉬운게 아니야 레클레드. 아니 근데 이거 애초에 처음부터 야구를때렸으면 잡았겠다. 저마도 있는데 좀 아쉽다. 스킬 다 모았으면 잡았을 것 같아. 또 잘렸어요. 그런 동안 이 예티가 전설의 동물 예티가 탑을 파밍하면서 조금씩 풀립니다. 여기서 잘린 것도개어봐 여기서 또 잘렸네. 여기서 또 차이 벌어들고. 자, 탑을 가고 있어요 우리 형님이 자 18분 되잖아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바론을 봐야 돼요 바론을 바론과 한타 아직 우리 카이사가 9킬 먹은 카이사가 망한 거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바론 한타 이제 바론 쪽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죠 다음 용도 보고 다음도 아, 받아내. 물용이네 네. 밀어넣고 이동한 뭔가를 하면 좋은데 이제 케일이 벌써 11렙이 나왔어요 이대로 한타 나중에 가잖아? 져요 이대로 10분만 흘러도 게임 좋아요 바론을 무조건 첫발언을먹고 억제기를 밀어야 돼 슛과. 나이스 빵고 뚫렸다 미드와 어? 진짜 어거지로 이득 보네? 진짜 어거지로 이득 봤네 이거? 야소가 되나? 아, 이 근데 카이사, 일주더 했네.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지는 근거가 있었어 이걸 왜냐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어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어 지금, 지금, 텔도 여기서 너무 허무하게 빠지고. 이게 텔이 이런 식으로 쓰면은 진짜 안 좋아. 텔이 가장 이상적으로 쓰여야 되는 중후반 운영은 플레드가 사이드를 밀다가, 어? 텔로 먼저 합류하는 거. 그런 게 제일 좋거든? 이렇게 한두 명 살리겠다고 텔 쓰잖아? 그럼 플레드 동선 낭비에. 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텔, 응. 음. 아, 근데 나는 저, 텔을 들고 바텀을 가는 거랑 텔이 없이 바텀을 가는 거는 진짜 천지 차이잖아요. 맞죠? 다이브 할 때? 그건 스킬샷 차이니까 뭐 구조적으로 이게 봐봐 응? 테리 없이 바텀을 갔을때는 라인을 밀어놓고 먼저 올라가야돼요 이게 본대가 왜 지는줄 알아? 본대가 왜지는것 같아요? 힌트는 형님한테 있어 힐먼은 클레드가 없었으니 테리를 그냥 벌어버려서 다 반만 맞는 답이에요 그렇지 명규 형님이 제대로 찝었어 제압키를 두번을 먹었어 누가? 야수오가 1500원을 먹었습니다 1500원을 먹은 야수오가 내가 없는 클레드가 없는 4대4 한타를 들어간다? 예 괴물입니다 괴물이에요 괴물입니다 초초시에도심지 하나 들고 있어요 삥소리 좀그만듣자한번더 듣자 <웃음> 아까 어, 여기서 한번 잘린 거 그리고 여기서 한번 잘린거 기억나요? 두번? 잘려버렸잖아 그러면은 형님이 없는 곳에서 야수가 있고 형님이 없는 곳에서 하면은 게임을 져요 왜? 걔가 돈을 엄청 먹었으니까 그리고 결국 지금 사실상의 돈 차이는 거의 지금 거의 비슷한데 사실 형님을 빼면은 지고 있는거죠 예, 지고 있는거죠 한 5천원 지고있어 미드 3천원 차이나고 정글 천원 차이나고 건들 비슷하지만 서포트 700원, 차이, 700원 이기고 있지만 여기 미드 정글이 완전 박살이 났거든 그래 그래서 이게, 형님이 사이드를, 텔 없이 사이드를 갈 거였으면은, 싸우지 말라고, 나 없을 때 하지 말라고, 백핑을 찍으셨어야 합니다. 백핑을 두 번, 세 번, 네번 찍으셨어야 돼요. 나 없으면 진다, 나 없으면 진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여기서 천 원을 야수한테 퍼준 거. 그리고 여기서 잘렸고, 그게 쌓였고, 그게 야수가 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텔이 허무하게 빠지면서, 바텀을 갔는데 합류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이에 4대4 한타가 열려가지고 뒤집어진거야 골드 봐봐요 뒤집어졌잖아 그리고 바로은 아마 칠거야 여기서 끝난거예요 클레드 때문에 진건 아니지 그렇게 막 클레드가 잘.. 자... 아니 근데 어느정도 클레드 잘못은 있어요 라인전은 아니 라인전은 박살했는데 이게 좀 애매해 클레드 덕분에 이기고 있었는데 클레드 때문에 지게 되는거야 클레드 덕분에 흥하다가 클레드 덕분에 망하는거예요 이거 다 쓸어먹어가지고 던져버리는거야 그래서 여기서 바론이 나가는 순간 사실 여기서 게임이 끝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길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기려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가 던져주던가 기적같은 한타를 하던가 여기서 한타 밀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세주보다 헥카림보다 세주가 더 좋고 케일은 이제 점점 1 6렙 다가오고 이즈 카이사는 뭐이즈에이 정도 탱이면은 카이사한 전혀 꿀리지 않아 근데 미드가 박살이 났어 음 맞아 이제 세주가 걸면 터지는 거야 그냥 모여가지고 바다용 이제 의미없어요 이렇게 바다용은 라인전에서는 좀 좋지 어. 그래도 막, 백질장도 맞들면 간단한 거요이 바론이 위팀한테 갔어야 돼위 팀. 형, 형이 클레드팀으로 갔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둘공성당하면은돈 차이가 더 벌어질걸 k 끝난 거예요 나 지금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k 이 없을 때 한타를 거는 건데 KB 텔이 있어 근데, 테리 있는 동안, 세주가 앞라인 서면은 버텨요. 그, 얘네들이 안타를 예, 이제 3코어에요. 2 0초방까지폭발 아파요. 예, 많이 아파요. 야소도 괴물이에요괴물이 아니냐고 없어요. 아마 이대로 억제기 밀릴걸? 아, 저 형님 옛날부터 보던 고정시청자. 한 2년 되셨나 벌써. 1년 반 됐지 벌써. 하나 열어도 집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풍조적으로. 아무을잘 싸워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조합 차이라는 거고. 야소 미쳐 날뛰죠? 야소 미쳐 날뛰죠? 야소 시5랩이죠 예. 왜, 왜 이러겠어요, 야소가? 왜 야소가 이게 안 죽고 딜미친 듯이 나오겠어? 한분 하나야. 제약 킬 먹고 상 장에 발판 삼아서 아까 먹기한 타까지 먹은 다음에 바로 먹으면서 미쳤어 야가괴물괴라나라 그 괴물. 괴물이야 그래서 자면 이제 딱 여기 순간 대서 보자면 끝났습니다 케일이 든 없든 한 타를 못 이겨요 미드가 5천 원 차이나 이코가 차이나 정글 3천 원차나 일코 차이나 원딜 오, 똑같아. 그냥 딜량 똑같아. 기대 딜량 똑같아. 서포 차이 없어. 그럼 미드 정에서 끝나.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억제일리거끝날 거예요, 아마. 자, 라인전 문제점.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진짜. 텔 허무하게, 텔 감, 텔 하나. 허무하게 쓴 거. 여기 이텔. 이텔 하나. 자, 이거. 제압킬, 야수한테 줘버리 줘버린 거. 이거, 이게 엄청 컸죠? 여기서 이거 죽은 것도, 이것도 차라리 야소를 잡았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거는 제압킬은 상대 서포트한테 들어가는 게 좋아. 왜 졌는가?